안녕하십니까? TV공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경주 천북면 오야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실이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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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주방이었으나 현재는 방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쪽 주방과 다용도실입니다. 욕실입니다. 욕실도 수리가 된 상태입니다. 세번째 네 방입니다. 이쪽 다용도실입니다. 창고도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 창고입니다. 2층에 창고가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전망입니다. 옥상입니다. 동네로 가는 길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분수대가 보이네요. 군수대입니다. 현재 집 상태입니다. 1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창고입니다. 2층은 이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뒷집은 뒷집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매할 주택이 앞쪽에 조그마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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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인 포항 산업단지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근천 IC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형산강입니다. 여기가 어야리입니다. 위치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가 천북 산업단지 있습니다. 천북 산업단지 여기가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택 매매 주소 경북 경주시 천북면 어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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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사용승일은 1 9 9 6년 5월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있습니다. 금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좀더 알고 싶은 신분은 제목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연하면 블로그 주소가 나옵니다. 블로그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블로그로 연결되면 블로그에 오시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